플래시는 낭만은 아니고 약간 좀 뭐지? 진짜 낭만은 아니고요반 낭만? 어 완벽한 낭만은 정탐자 1 2시야 그게 진짜고, 이건 가짜. 음. 저, 침략자. 내리겠는데? 무슨 가짜? 뭐야, 이거. 이제 아, 아. 동선 왜 이러냐 아니 뭐야 얘 동선이 그냥 알 수가 없는데 아유 나 아야 아, 아, 그러니까 보통이면 예측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얘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날. 아, 뭔가, 어, 내가 예측한 곳에 없고 자꾸 이상한 데 있어. 뭐야. 알수없네 아, 딸랭. 딸랭. 나이스. 폭하기 때문에 좀 앞으로 미리 나가주는게 중요합니다 오른쪽 해주고 응. 안전하게 하자 음. 괜히 의자평타.. 의자평타 같은거 맞지 말고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아 샤먼 이지? 오씨 샤먼은 좀 샤먼은 좀 좀비 좀비 좀비 나 뭐해 임마 넌넌 다시 자고 응? 넌 다시 자고 일어나지 말고 그쪽 올라가서 뭐할라고 응? 뭐할라고 그거는? 뭐야 뭐야 소개했는데? 응. 고배사가 잘이었기 때문에 내거는 못한거죠 못하죠 이제 할수 있는게 없죠 네네네네네 무언가가 네네, 네네. 여기서 멀리서 해독기 돌리다가 치료하러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좀 안전할 것 같고 치료되는거 보자마자 그냥 텔레포트하면 됩니다 어 그치 치료됐지 바로 텔냥 그냥 찔러버려 그냥 무언가라도 다리는 보이거든요 아무리 무언가를 하더라도 다리 쪽으로 오면 보여. 그래가지고 몰래 못 지나가. 무조건 날 거쳐서 가야 하는데, 이거는 뭐지언가 음. 이치가... 알겠네요. 해수목마에서 포탈 탈수 있으니까 최대한 빠지는 거 보고 서폰으로 이동해주고요. 한자 내리도록 유도해주고, 내리거 유도해주고, 유도해주고... 음. 아, 무슨 은척 포탈 깔면은 이런... 어야 이건 예상 못 했다 야 이걸 어떻게 예상해 미친 아니 씨너뭐야 말도 안 되는 걸 예측하라 그래 다씨아 아, 이거 어떻게 예측하냐고 아 뭔가는 그만해독게좀 돌리고 좀 애들 좀 구하러 오고 좀 어? 해야지 혼자만 하는 방통이야 로아, 와너 일루와 참교육이 좀 필요한 시간이다 아빠쇼 아빠쇼 아왜 올라와 음 플래시 살라 했는데 가디 음. 이거는 묻겠습니다 어차피 사원이라 지가 못가서 예 네. 혹시 모르니까 놓고 음. 그러니까. 자, 지금이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볼까? 어, 지금 구하면 해독기 안 돌렸다는 거니까 음.. 무조건 올킬은 나오고요 안구하는 동안에 내가 찾아러 다니면 되는 거라 여유는 있죠 여기도 아니고 여기네요 야, 여기는좀 별로 안 좋은데? 어 약간 곤란할 수도 있겠다 안그래요 샤마님재 <웃음>